뭐야? 야, 야, 오! 그... 오! 이게 무슨 의미야 잠시만 형을 따라가네 넘쳐봐 오! 어야야야야야야어 오, 뭐야 와우 야보물상자찾았다 오, 야 우와 찾았어찾았어찾았어 여기는. 찾았어, 찾았어 야, 갔어차갔에 차갔어 차갔어 차